안녕하세요, 여러분. 요리도 잘하는 남자 요잘남 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와 특별한 재료 하나를 넣고 김치찌짐을 만들어 볼게요 고기는 지방이 조금 있는 앞다리살이나 목살을 사용하면 좋아요 소금과 후추로 고기에 밑간을 할게요 그리고 특별한 재료는 바로 당면이에요 당면의 쫄깃함이 김치 찌짐의 식감에 긍정적인 변화를 줘요 불린 당면에 참기름을 넣고 버무릴게요 오늘은 삼삼하게 먹고 싶어서 간장을 넣지 않았지만 넣어도 좋아요 엄청 신김치예요 그냥은 못 먹겠어요 이 정도로 신김치는 익혀서 먹으면 정말 맛있죠 반죽을 만들게요 물 대신에 김치국물을 넣고 반죽하면 더 맛있어요 물 둘에 김치국물 하나 이 비율 좋아요 반죽에 김치와 당면 고기를 넣어요 그런데 고기는 초벌해서 넣어줄게요 육즙이 흘러나오면 불에서 내리고 고기와 육즙을 모두 반죽에 넣어요 여기에 마늘, 고춧가루, 소금, 액젓 더 넣어도 좋아요. 간이 되도록 이제 구워볼까요? 지글지글 맛있는 소리가 나네요 지짐을 누르면서 폈어요 진짜 완성했으면 먹어요 김치전 가생이가 바삭바삭해서 좋아요 아삭한 반죽과 아삭한 김치의 식감에 쫀득한 당면의 식감이 더해졌어요. 식감이 좋아서 계속 들어가네요.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실거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